쓰레기가 너무해? 쓰레기 대란이 심각합니다. 설마 우리 집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지? 우리 일 아니잖아! 놀이터나 가자! 가는 길에 문방구로 들러서 뽑기도 하자! 좋아! 뽑기통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부숴줘야 제맛이지! 아우, 신나! 아우, 냄새! 쓰레기가 너무하네 쓰레기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버려져 있네 어디서 나온 쓰레기일까? 안녕하세요 떡볶이랑 튀김이랑 어묵 주세요 먹고 가나요? 아니요 포장이요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저는 여기에 담아주세요 일회용 젓가락은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도 담을 수 있네 아잘 먹었다 쓰레기 엄청나네. 뭐라고? 다먹었으면 놀자! 어? 저긴 쓰레기가 없네? 용기 내면 돼요. 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중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그게 뭐예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이에요. 내가 산 모든 것이 결국 쓰레기가 되어버리니까요. 쓰레기를 산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땅에 묻히거나 태워져요. 알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땅에 묻힌 쓰레기는 썩는 동안 악취와 침실수가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태우는 쓰레기는 타는 동안 일산화탄소나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이 생기죠.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겠죠. 아, 정말요? 내가 무심코 뭐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내져요. 수작업으로 선별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질별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죠. 우와, 재활용만 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재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심지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들도 많아요. 오염된 채 선별장에 오거나 복합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진짜 쓰레기가 되죠. 그 진짜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요? 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버려져요.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생명들이 생기는군요.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정말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나왔다면 잘 버려야겠군요 잘 버리기 위해선 우선 잘 사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쓰레기가 덜 나오고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제품으로 사요 양치할 때쓸수 있는 고체 치약 아! 머리 감을 때쓸수 있는 샴푸바를 써요 그리고 음식물을 담을 때 플라스틱 봉투를 쓰는 대신 밀랍백을 쓰도록 노력해요 과자를 먹고 싶을 때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는 과자를 사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고 거래를 해요 그리고 기부하고 나눔 하은 상점에 보내요 <웃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함께 더 찾아보고 생각을 나누어 보아요. 진정한 제로웨이스트 사회는 우리의 실천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점! 항상 기억해요!